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용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각절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자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적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로,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임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고 또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사 하나님에 하나님에. 전신갑주를 입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지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이제 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해바다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해도 잘하고 네. 어, 그렇죠. 안 가길 잘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해가 저 동쪽으로 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동해바다에 해돋지를 보고 거기 수십만 명이 거기서 와서 소원을 빌은거예요아 원래도 보통 뭐 원래도 우리 가정이 뭐 행복 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아멘? 행복하고도 행복하고 싶지, 다. 근데 갑자기 그냥 저쪽에 군포에 가다가 냐 갑자기 그, 어, 방음벽이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뭐, 뭐, 그 일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그분도 아마 원래 동해 갔다 왔는지도 몰라요. 행복하게 좀 살고. 어. 행복, 행복에 행복에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네. 어? 할렐루야. 요새 이제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왜냐면 제가 나가보니까 참뭐 옷들이 좋아, 옷들이. 어? 옷들이 막 보니까, 어? 막, 뭐털잔바막 여기 뭐 토끼 털, 막, 막 노구리 털, <웃음> 수십만원짜리, 막 이런 걸 입으니까, 어? 어, 옛날엔 감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감기가. 옛날엔 옷이 뭐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코가, <웃음> 어? 어, 좋은 좋은 옷을 입으니까 뭐다 듯하고 뭐 아무리 추워도 그래 하는 거야. 응? 그 동해 바다가서 뭐 <웃음> 그냥 뭐 어? 원래는 우리 가족이 뭐 어, 사고 안 나고 행복하고 뭐다 정말 그렇게 에, 기원하러 동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동해 바다 가서 기원했다고 <웃음> 뭐 이제. 편안하게 산다는 보상이 없어요. 우리가 그데뭐 동해바다 뭐해 해가 뭐햇님이 우리를 뭐햇님이 <웃음> 우리를 뭐 지켜줍니까? 어? 어, 우리를 지켜주면은 하나님님 절미으시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요새 참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아, 우리 목사님 바람난데 그러면 곤란하십니다할렐루야 전 예수님과 사랑에 맞았어 예수님 아, 안전하서나 아, 예수님 생각 우리는 인생살이 힘이 들고려도 얼마나 아, 힘들거렵니까? 먹고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어? <웃음> 아, 슈퍼가 선, 나자부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어? 어, 이런 힘든 이런 힘든 인생의 삶 속에서 어디 가서 우리가 뭐 그래서 사람들이 다그 <웃음> <웃음> 사람들 다 인상 쓰고 다녀. 인상 쓰고 다녀. 얼굴이 이렇게 훈하게 우리 성도막배고할려는 거야. 네. 다 인상 다 쓰고 다녀. 성질난다 이거지 뭐. 음. 왜 힘드니까 힘드니까 음. 뭐가 뭐내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 어? 돈을 내가 황을 잡아먹고 싶은다 돈이 그렇게 벌립니까막 잡아먹고 싶은데. 뭐, 그러고 뭐 집을 막 집을 샀더니 막 집값이 막 푹푹 떨어지러 가요. 작년에 막 집값 사 작년에 집 사라나 났다 갑자기. 어, 뭐저 강북에 갑자기 뭐 갑자기 뭐뭐 6억 가정게막 10억 가고 막 10억 좋다고 샀는데 뭐. 성지도 하는 거야, 성지도 하는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 뷰시, 할렐루야. 예수님 한 번만으로,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이해으로 추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래서 교회라는, 교회라는 조직이, 교회라는 조직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목장장이고, 우리 예수님 목장장이면,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해 사람은 사장이 있고, 해장이 해장이 있어. 해장. 해, 사장이 있고, 해장은 여러 개 해사를 거느린 사람을 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러 목장이 있어.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목장이야, 목장.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어, 좀 세게 얘기해 주시오. <웃음>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어? 가, 가고 싶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아, 그, 아, 목사님, 그걸 뭐, 암시로 물어보셔. 그렇게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목사님, 목사님, 내 교회 나갔더니 내가 뭐 사업 잘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 내가 뭐, 우리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 우리 아들 서울대 가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렐루야! 아멘.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알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내가 오늘 주님과 사랑에 나누고 내가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아요. 아멘.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어? 목사님들 설교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제 용서 받고 천국 가는 재미로 살고, 재미있고 살아요. 아멘. 이런 고백이 있을 줄 실험으로 시라하게요 그래서, 이, 교회, 그래서, 이, 목자는, 에, 목자는, 어, 야, 예수님께서 맡기, 예수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그니까, 왕, 중의 왕이, 만왕의 왕이고, 왕중의, 그래서 내가 왕중의 왕이신, 어, 그 예수님이, 그, 목자의 일을 맡기 거야, 목자. 목자가 뭐냐, 니가 양을 먹이라. 어? 딴가생가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저 디베라파라카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한 거야 어? 배신 바이 당했다고 배신 바이하 목사님 나는 배신 당하다 살았어 요여러분들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배신당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아. 우리 같으면 네너 다시 한번 나이 자식아 딱 그러, 그러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 베드로야 얘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 예, 내가 그 주님은 오직 사랑해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사랑해 그 사랑의 원작들, 뭔지, 원작 다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응? 아멘. 네, 아멘.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예수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같은 표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 그러고 뭐 고발하고 이건 이 작가들이에요, 작들 내가 깨달아, 예수님은 확, 때린 <끼리> 사랑의, 사랑의 원자탄이야. 응? 아멘? 배신자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어? 아멘? 배신자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 그리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촬영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끄럽지 부끄럽지 우리가 기독교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가장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가장 믿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본받아야 되느냐는 그게 바로 사람이 흉내낼수 없는 그 사랑의 축님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당신 아, 아, 아, 아, 사랑받기 위해 그 나의 존재를 함부로 생각한 그 나의 존재를 함부로 생각하니까 그 귀신에게 잡히고 사탄의 영이 붙드는 사람은 나나 아, 나 가치를 아유 내가 가치를 하차게 생각하니까, 어? 자, 한강으로 가. 한로 가고, 옥상으로 올. 예이, 한 많은 세상. 각, 하지, 가자. 그리고 요새 또 마귀들이 이렇게,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어,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 죽어버리게. <웃음> 아니, 할렐루야!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네. 세계가 또있어 그러니까 음. 어?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줄 죽겠어 아시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어? 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이걸, 야,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는 다 예수님이 양인데 예수님 양인데 직분이 다를 뿐 직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 다를뿐이지. 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이예요. 내 양을 먹여라. 양을 뭐로 먹이냐? 짜장면 먹이냐? 아니에요. 내 양을 네가 말씀으로 먹여라. 응? 할렐루야. 네. 지옥 갈려온 천국으로 가도록 쳐도록 먹이는 그래서 그래서 이 조직이,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이 땅에 조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요, 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북한에요, 북한의 김일성, 김일성 수령은, 김일성인은요, 참, 정말, 정말 어떻게 기독교의 그런 요소들을 다 정치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전투 조직을 만들어 놓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 백전, 백전 백승 한다고,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를난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제가 좀, 캬. 옛날에 그런 분도 큰 교회 다닌는데 아,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귀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그래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조직은, 따라서 지상에 있는 교회 조직은 전투하는 조직이에요.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23년, 그래서 영적인, 영적인 전투 수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대 군대 조직이 뭐 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어소대당이 있고 각 분대장이 그전투본이요지상전투 어, 그래서 북한에 우리라 예수단이요 북한은 무조건 전투야 전투 어, 북한은 무조건 전투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단이 예수단이 북한으로 딱 갔더니요 아 어, 북한에 북한에 막큰막 예수 큰어큰 그 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데, 공연. 예, 공연 뒤에 무대 감독이라, 무대 감독. 어? 저도 옛날에 공연해 볼 때, 그 무대에서 이런 예술 감독하는 거, 탁, 그동무가 어떡하면, 탁, 우리 나만의 예술단장한테 와가지고, 동무! 동무! 동무래! 동무. 우리 전투 좀 미탈했습니다. 공연을 전투로 봐라, 전투. 여기 진짜 잘 기억하세요. 나도 이제 2000, 2023년에 정말 어둠을 걷어내고, 할렐루야 네. 어둠을 네. 얻으려고, 복음사에게, 복음사에게, 큰 전력을 달라고. 네. 그게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신바람이다, 이제 신바람이 나야 돼, 신바람이. 성령바람, 바람, 바람, 은 바람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춤바람이 있었고, 춤바람. 그런 바람은, 이러면 안 된다잉? h a l 그래, 아, 나쁜 바람이 있어, 나쁜 바람. 나쁜 바람. 어? 그 누가 가수 없다. 바람, 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하다. 근데 그거 힌트잖아. 근데. 근데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성향 바람이 불줄믿듯이 네. 바람. 네. 할렐루야. 네. 예배가 신바람, 예배가, 네. 예배가 여러분 신바람 나데 네. 어? 차장 부를 때막 신바람, 신바람 나는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네. 어? 아, 그, 그, 그, 그, 그, 생명이 들어가면 막, 신바람이 나, 막, 찬양도 막, 신바람 나고, 후, 그냥 막, 예배가 막, 신바람이 나, 이래. 막, 성령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막, 팍, 팍, 돌아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 들 자, 그래서, 그래서 북한은 참, 뭐, 전부 전투, 전투적인, 전투, 전투, 전투적으로 만들어고뭐 하려고, 전투적으로 만아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우리 교회도 마 교회는 영적인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 육적인 조직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막 그래서 막 교회에서 뭐 사는 막 교회에서 막 탁구장 만들어놓고막 뭐 교회에서 막 배구장 만들어놓고막 교회에서 또막 그냥 그냥 막 교회에서 또 봄여름 가을겨울 또막 지리산 여행 갔다가 갔다 갔다 다 어? 서로 또 오다가 싸워 또조나 또.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어? 교회는 그런.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도 없어 그랬대. 그런 목사님 친교회다. 그런데 어. 중량을 보세요. 그래서 어, 오늘 원말을 말씀에 어? 그래서 이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여러분 여기 여기에 여기에 조직에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가담된 거예요. 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저기요 저기요 2023년도에 할렐루야 네. 어, 전도하고 아, 네. 죽은 영을 살리고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군대에서요, 어, 군대에서 그 조건이, 그 전투 할수 있는 조직이 군인이, 군인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올 이제 2023년 이제 다, 그래서, 어, 에,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어? 대대장을 하면 장로님은 중대장이고, 권사님은 소대장이고 <웃음> 근데뭐 직분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전투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로야 아, 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잘되게 할 준비 되시오 하늘로야 아, 네. 아, 아, 네. 하나님 다 잘되게 해 줘야 돼 아, 네. 아, 여러분 자녀가 자님들이다 아. 여러분 충성업 24년 대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되고 아, 네. 어, 하나님 성령 받아서 다자들 학교에서 말성말성부에말성한번해잖아들 아멘 좀 세게 하시오 아, 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 말싹은 무리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 그러면, 그래 그, 경찰한테 전화하고, 막, 아무에아무에 암흑에, 암흑에, 암흑에 할머니세요. 예. 암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무흑에 캐가, 캐가, 저, 어, 마약했어요. 그래, 막, 요새 마약이 막, 대북분이 마약이 막 엄청 애들 풀면 어? 어? 어? 여러분 감사할 하나님이 지켜 줄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 줄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삶의 삶의 모든 걸 주님이 다 해결 될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이. 잘 복음 전하고 다니면요. 복음 전하고 다니면 저 모든 걸 주님이 우리 가정 도 책임져 주고 막을 <웃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마태문, 마태문 6장, 6장 여러분, 어, 보면, 너희는 먼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콕, 그러니까 여러분, 더 도하는 역사가, 아멘. 참삶 속에 아멘. 더 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작년 똑같,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내년에 똑같으면, 아, 아, 안 되는 거예요. 어. 아멘. 은혜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아멘. 은혜도 장목사님,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일 똑같고, 예수님이 속 터지는 거야. 예수님이 다 알려주셔. 어, 아버지의 종아, 버지 때문에 내가 속 터진다. <웃음>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예수님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대로 말 못해요. 그래도 말해라, 말해라. 할렐루야! 작년에 똑같고, 우리, 우리 교회도 막, 여러분, 그러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달려지잖아요. 어, 알렐루야. 이게 장히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경의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나는, 나는 장목사는 죽고, 이수님만 이제, 어, 어, 작년. 그냥 뭐 도하나, 도하나, 참, 보세요. 어? 어, 어, 은혜도 도하고, 할렐루야.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먼저 구해야 돼, 먼저. 자, 먼저, 먼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찬양하고. 그 나라 그 일을 도하니라, 할렐루야. 자그러면 오세요, 뭐. 은혜도, 날마다 또, 찬송, 찬송도, 찬송다 순서가 있 찬송도 처음에, 처음으로 입으로 먹여버려. 괜찮는 주님의 나날을 하다가, 이제 은혜가 불이 오면, 괜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더 불이 오면, 괜찮는 주님의, 이렇게 나가는 거 나는 원래 무게 잡았던 사람이데 여기 촐랑들리질서 몰렸어. 하늘루이 아멘.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더 하나 더하나 물질도, 목사님, 물질도, 아, 한 달에 200만원 벌던 게 어쩌다 보니까 500만원 벌게 서. 이 하나면, 어때 아이고, 목사님. 아. 한달 수입 이 천만 원이네 이렇게 이게 더하는 역사났다가 나 그런 거다 네. 환자촌에 나다 경험해봤어요 내가 네. 어 어? 환자촌에서요 다내가요어 아, 울고 기도했더니 어느 분이요 어 어느 택시 택시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보육 결봉 목사님 소문 듣고 왔어요 목사님 나지도해주 주세요 그러죠그 택시 운전 택시 운전 설교를 탁 듣더니 목사님 잊어버니까 택시 팔아야 되겠네요. 음. 그래 태... 왜 그러니까 나 택시 택시 운전는 때려치우거나 본격적으로 추의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그 이튿날 요, 그, 그, 그 고등학교에 200 여러분 그게 94년도에 250만 원이 있다고 강대에 판자치 올라 왔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택시 2,500만 원을 팔았어요 11조 250만 원 드립니다. 이야. 어디가? 그 당시 뭐, 에? 집안 채가 100만 원인데 250일짜가 딱감배 올라가 그냥, 아, 근데 아, 기도하면 내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내는구나 <웃음> 기도하면 내는구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는 역사가 도, 2020, 여러분 2023년 그만가 요번에 어? 만약에 2023년도 나 2023년에 시작, 2023년에 12월에 딱 해서 이대로 도하는 역사가 없으면 막 결심해버려야 돼. <웃음> 뭐야, 하나님. 2천 어? 뭐, 내가 하나님 뭐가 내가 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 그 날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도하는 역사야. 도하는 역사. 아, 네. 은혜도, 도하다 은혜도, 도하고. 네. 믿음도 토하고, 축복도 토하고, 물질도 토하고, 건강도 토하는 역사. 토도하는 역사 안일어면 문제가 있는 거지안일어면 문제가 안일어면 문제가 죠그 성격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더, 더 하나는, 그 뭐,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소용없어요. 오, 아버지가 아시면 뭐 그런 가 아버지가 뭐, 산이 요새 뭐, 불경계, 뭐 이런 소용없어. 아버지가 아시면 불경기에도 어, 다, 아, 그래서 되게 아버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날에 응? 아들, 아들 둘이, 아들 둘이 있는, 아들 둘이 있는, 어? 참, 어? 어, 어, 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다축복해좀다 근데, 하나는 우산장수, 하나는 집신장수. 근데, 하, 비가, 어? 비가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산, 우산장사가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막내가, 뭐 집신도안 팔리잖아. <웃음> 응? 그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여러분, 더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예시로 믿으시지 마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은혜가 더 해야 돼. 어? 불도, 불도 있잖아요. 성령의 불도, 이제 뭐, 영적으로 비유하면 뭐, 100도가 되고, 200도가 되고, 300도가, 아, 참, 500, 영적인, 은혜의 온도가 자꾸 더해야 돼요. 어? 어.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말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는 일들은 다 육으로, 육으로 일어나는 게, 영, 영으로, 영, 영으로 다, 영으로 다 일어나는, 영으로, 영으로요, 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막 아멘하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설교는 다 영적인 얘기기 이 때문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들어가는 있 사람은 그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고 또 듣고 싶고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자꾸만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욕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인지 안 보이는데 목사님 보인다 그러고 자꾸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과 다 옷이 있어 옷이 군인은 군복 입고 한 날아가면 하늘라고 있으면 세마포라고 해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여러분 어~ 저 택시 운전사는 택시 운전복을 입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경찰은 또뭐 있어 경찰 경찰은 또 경찰복을 탁내 북한에 사진 나눠 보니까 야 김정은이 옆에 있는 그훈딱이막 그막 여기 달대가 스딸팔 보기까지 걸어 나서고막뽑고 북한 김은이 어. 어, 김정은한테 봐서 혼자, 막, 여, 막, 막, 이 막, 막, 그이막이 가슴 전체를다 메웠더라고, 요 우리 하나, 그러니까, 그니까그 하나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데 쫄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 왜냐면 아버지가 다 이러면 보상해준다니까요. 보상. 할렐루야. 다 보상해, 나는. 보상, 나는 보상 엄청 받았어요. 주의하러 가. 자, 근데, 자, 이제. 따라보세요. 이제, 어, 이제 군인은 이제, 군인은 이제 옛날에 군인은 이제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을. 그래서, 그,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 다 군의 투구, 군의 투구. 구원의 투고, 구원의 투고. 구원의, 제일, 구원의, 여기 보 구원의 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고. 이게 뭐, 이게 무슨, 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주의를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우리가 전투할 때 머리야. 그래서 군대는 철모를 써, 철모. 철말을 쓰고 조선시대는 여러분 툭을 써툭 이수인 장군 툭을 쫙 뻣뻣하고 이게 하사를 못 돌도록 고 이게 뭐냐면 육장이냐면 첫째 주의를 하려고 탕갔을때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은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을 받아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왜냐? 아니, 너, 뭐, 너 천국도 못갈 건데 뭘 그리 열심을 내냐? 다 헛방이야, 헛방. 이렇게,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 구원인사는사 예수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고 입으로 신어요. 구원받는다고 그랬어? 나 예수님이 내제 위해서 십자가 쳤기 때문에 나는 할나라가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분리차에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래 내가 정말 아,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까? 아니야 못갈것같아 그러면 뭐 아무도 못 하라며 뭐못 가면 천국도 못 간대 내가 뭘 기도하고 내가 뭐뭐 어, 뭐 열심을 내냐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버리는 거. 거기서 이제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받을 믿으시거든 나는. 나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죽어도, 죽어도,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천국이 구원의 확신을 갖다. 네, 그러면 마귀가, 그러면 이제 90% 준비가 된 거야. 아멘. 구원, 나, 그래서 목사님은 천국 가나요? 나는 100% 천국 간다. 아멘. 어, 어. 나는 이 장목사는 100%, 100% 우리 아버지 나라에 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렇기 때문에요, 크,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생각하면, 크, 크, 크 그냥, 그렇게, 예, 네?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러고 막,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막, 크, 돈도 없고 힘들고, 어, 먹는 것도 된장찌개 먹고, 뭐, 또 아니면 가까다 잘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야, 웃음이 웃음이 지요 아가씨가요 장동원 아가씨 가 장동원 같은 그런 걸 미남하고 데이트 할생각으서 아가씨가 잠안 자고 어저께는 잠을 못 잤어요. 아, 생각 못 잤어요. 아 내일 장동원이 참 맛있는 남자 만나러가 하고 잠못 자고 뒤처 가는 것처럼 내가 걸어 할렐루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꾸 설교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자꾸 나오여 여기 하고서 예수님 얘기가 자꾸 나와. 예수님 얘기 자꾸 나오는 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자꾸 예수님 얘기 나오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가 얘기 예, 얘기할 거리가 없어 보지고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하시네. 이렇게 여기 오, 오, 오해할 수가 아니에요. 하도 할얘기만많아처럼 하는 일이 많아. 배워만고 배웠고 알바지만 그러지만, 그러지만 예수가 예수, 예수님이 좋은 걸어떡함이 어때? 예수님이 좋은 걸어떻해 할렐루야! 음. 음. 구원의 확신을 갖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예수 그리도 구원의 확신을 탁 그래서 당신 나오고 다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지만 응?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로 가서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응. 어? 어? 그래. 그다음에 구원의 의의 형배, 의의 형배, 의의 형배의 의의 형배의 형배. 어? 진리의 흐릿띠, 진리의 진리의 흐릿띠. 그다음에 참 총량에 따라서 복음에복음에평안에 평안에. 신발을 신어요. 원래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꽉차 있어요 사람도 엘리베이터 타고 사람 딱 만나면 두려움이 와요 저 자식이 확 변해가지고 확 변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꽉차 있어요 길 가다가도 길 가다가요 사람 만나면 나도요 나도 이죠 나도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 저쪽에 젊은 청년이 걸어가면 요저 자식도 헷갓게 해가지고 번쩍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다여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 그런 병이 찾아와 심장병이 찾아와 심장병이 불규칙 심장이 불규칙 뛰어가지고 만병이 다 거기서 불안해서 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평안을 평화 평화로사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복음의 평화, 예수 믿으 마음의 평화를 유지. 그럼 다만병통치하이다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평안이 만병통치하이다 평안이, 마음의, 예수 믿고 성령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 가난하고 장애인의 약한 자를 배 대한 이런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은 내 몸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하면. 어,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여러분. 또, 콜레스테이 자동적으로 녹아내리고, 여러분. 얼굴이 훅,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이 신발을 거친, 거친 산악길을 가더라도, 이 신발 신으면, 군안을 신으면, 가듯이 거친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면서, 마음에 예수님 믿고, 마음에 평화를 누리면, 평화를 살면은, 여러분, 어, 그, 사단이 가진 불안을 이기는 줄 믿으십니다.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아멘. 이 놀란 걸왜안 믿어? 왜안 믿어? 보안 먹어도 소용없어요. 불안하면 소용없어요. 아.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진 믿음의 예수는 무조건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성교실신 의심을 믿어야 할 주니라. 조금 더야구보서 그 보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래, 조금. 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거물 같다. 거 이건 공경목이야. 말씀의 거물.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이런 거, 여러분 편안하게 이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이 영적인 믿음을 한발 나는 건 마치 여러분 군대에서, 어, 마치 군대에서 군인이 <웃음> 큰을 들고 이리 휘두르면서 저리 휘두르면서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는 것 같아요. 왜이말씀에말씀왜냐면이 아직까지는 귀신과 사탄이요 물러라 그러면 저 밖에 밖에 안물러가 그러다 내가 또 의심하고 그러면 또또톰지찾아보니까 또, 또, 또 말씀에 겁으로 장군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이 믿음, 말씀의 거물 가지고 히 천국 가라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시로 기도하면, 무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이제, 시작,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분 삶이 탁, 2020년 마법할 때 모든 것이 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